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제 어,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에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만약에 걸린다면 내가 또내 가족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법이야 수없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제대로 쓰냐에 따라서 또 나나 내 가족이 완쾌가 될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가족 중에 혹시 암이 있거나 또 본인도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지금 50대 이상이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기압, 이 전이 암들을 요또 식이요법, 또 생활요법, 보충제를 통해서 완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주인공을 모셨는데요. 음, 오늘 김훈아 약사님 모시고 이게 어떤 방법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다니 tv 구독자 여러분 음. 저는 2002년 서울 노원구에서 열방 약국을 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 2년 사이에 두건의 제 열방 약국 유방암 상담소와 음. 네,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라는 네.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유방암 상담소는 어떤 암 연기 1기2기환자들 네. 기본서로 쓰시면 좋고. 초기네요, 초기. 네, 음. 말기다, 전이가 좀 있다. 네. 그러시면 이 말기암 책을 보시면 음. 또 전이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상담소 음. 책을 보시면 음. 지식을 갖게 되죠. 그래요.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이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간신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50대 중반 넘을 서면서 이 주변에 암이 걸린 분들이 제 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 약사님도 2018년도 3월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네, 받으셨잖아요. 네. 네. 어, 그때 어떠셨어요, 감정이? 아, 암이라는 게딱 진단 받으셨을 때? 어... 좀 예상을 못했죠. 그쵸, 물론 네. 제가 네. 굉장히 지금보다 10kg 정도 비만인 상태로 한 20년을 있었고요. <웃음> 네. <웃음> 네. 항상 만성피로에 쩔어 있었죠. 음. 그렇지만 그래도 암이 나에게 올 거라고는 1의 상상을 그쵸. 못했어요. 네, 같아요. 조금 충격을 받았고 음. 또 이제 아이들도 아직은 또 어렸기 때문에 네. 음. 제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음. 진짜 순간 앞이 캄캄했죠. 근데 그 당시에 암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아, 가슴에 모무리가 잡혔어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렇지만 어... 또 그때 또 약국이 엄청 바빴어요. 네. 그래서 음. 뭐 약국 근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니겠지라는 네. 그런 마음 음. 때문에 3개월 좀 늦게 갔습니다 병원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조금 이상하다 평상시랑 음. 다른 증상이 있다면 빨리 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 가장 좋을 것같아요 음. 우리가 암이 뭐 1기, 2기, 3기, 4기 맨날 듣는데 네. 몇 기까지 있는가요? 4기까지죠. 4기까지 4기까지? 네. 4기가 흔히 말하는 말기암이고. 그렇죠. 네. 그럼 2기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어, 2기는 보통 유방암을 따지면 음. 크기로 따지는 거예요. 크기로요. 네, 음. 2cm에서 5cm 사이. 네. 그다음에 림프절에 전이 이제 겨드랑이의 네. 림프절에 뭐두 개까지 다섯 음. 개 미만이면 2기고요. 다섯 개가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3기. 그러면 이제 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수시로? 안 네. 만져지는 게 만져지면 일단은. 그렇죠. 어... 그리고 40대 이상이라면 이렇게 네. 만지는 것 같고는 좀 음. 정확하지가 않고 그래요? 유방 초음파를 받으셔야 음. 돼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40대 이상의 여성분이라면 음. 제가 그거를 한 10년 전에 하고 음. 그때 한점 정도 있었어요 점. 점. 음. 점이어서 점 맘모톱으로 조직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음. 근데 그 10년 사이에 한쪽 가슴에 2.5, 음. 2.9 두 개가 어. 있었고 모래알 흩뿌린 것처럼 전체가 그래요? 쫙 뿌려 있었어요 어. 그게 10년 사이에 자라난 거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뭐 연기나 일기에 발견되는 음. 게 고생을 덜하죠. 음. 항암 방사라는 그런 좀 독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연기일기에 음. 발견되기 위해서 조기 검진. 음, 조기 검진. 네. 그럼 이기 정도면 음. 그냥 좀안케될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 네, 이기 아주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5년 생존율이 이기 어, 2기 정도면 이기까지는 96%. 음. 96%요. 네, 유방암으로 어. 막 울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그 예, 표준 치료라는 게 이제 항암 방사 수술 음. 이세 가지 병원에서 딱 정해진 틀로 네. 정해진 그 치료법을 잘 따라도 네. 유방암 0기, 1기, 2기, 3기까지도 네. 예, 음. 생존율이 굉장히 제일 높죠. 그래. 갑상선암하고 음. 유방암이 치료율이 굉장히 좋아요. 음. 하지만 네. 만약에 이제 재발이 된다. 재발. 음. 전이된다. 전이, 네. 그래서 4기가 되는 거죠. 4기라는 네. 거는 유방암 유방에서 다른 장기, 폐라든지 음. 간이라든지 뼈로 전이되면 그걸 이제 전이암 4기로 보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러면 생존율이 이제 한 음. 5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음. 암들보다는 생존율이 50% 이상이면 높은 거예요. 그래요. 음. 다른 암종은 다 10% 미만이죠. 그래. 4기면. 그러면 지금 약사님은 완치가 된 건가요? 어,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요. 없어요. 일단 오. 5년, 만 5년이 지나서 음. 이제 병원에서 산정특례라고 해서 네. 암 환자는 병원비를 되게 조금 내요 5% 정도 되거든요 음, 네. 그 혜택을 5년 정도 봐요 음. 5년이 지나면 이제는 거의 정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음. 정상 병원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어, 완치는 없고 계속 음, 암은 끝까지 네.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에요 관리. 고혈압 당뇨병처럼. 당뇨처럼 음. 관리를 하면 재발되지 않습니다 음, 어,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암은 네.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 가족력 때문에 걸리는 걸까? 아니면 음. 생활환경?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음. 아니면 그냥 지수가 없어서? <웃음> 뭔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 다 맞아요. 가족력도 한 10에서 15% 음. 있고요. 네. 생활습관. 저처럼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비만인 상태로 있다. 음. 그럼 암이 오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비만도 안좋요네 그다음에 어. 생활환경. 우리 좀 공해가 심하죠. 네. 미세먼지 심하고, 또 환경, 플라스틱, 음. 이런 환경 호르몬이 어, 유방암 환자에게는 그게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비슷한 음. 제노 에스트로겐이라는 거를 어, 분비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어.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많이 노출돼도 암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음. 이 책에 보니까 암 발생 초기에 네. 3개월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네.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 특히 이제 말기암, 말기암. 말기암은 연기일기 네. 2기와 다르게 말기암의 3개월은 다른 암의 3년과 같은 귀중한 시간이에요 음. 왜냐하면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연기 일기 대학은 달라요. 어, 그래요. 네. 발견하자마자 물수통 발견이 됐을 때 이미 고달에 10kg가 빠져요. 대부분이 어, 5kg에서 10kg가 쭉 감, 그러니까 자기가 빼고 싶어서 음. 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살이 쭉 빠지는 거야 이유는 오. 암으로 모든 영양소가 가는 아, 대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음. 그러니까 만약에 포도당 1g을 먹으면 어 정상세포는 36이라는 에너지량을 음. 만들어요 네. 암은 몇밖에 못만드냐면 2밖에 못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겠죠 음. 암으로 가서 에, 그 암이 모든 포도당과 뭐 단백질과 네. 지방질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10kg가 쩍 빠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는 똑같은 1리터 넣도 20km 가는데. 그렇죠. 연비죠. 연비. 네, 연비네 네, 어. 연비. 연비가 되게 안 좋은 거네요, 암이. 네. 그러니까 음. 암으로 다 가는 거죠. 그렇 그리고 이제 약사님이 2018년도에 유방암 이기 네. 걸리고 나서 아버님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요. 작년. 2022년. 그때 이제 80세 폐암 4기신데 네. 제가 좀 전에 아까 사진을 봤거든요. 어, 완전히 그냥 젊은 사람 20대의 피부를 갖추셨어요그그 그 항암치료 받을때 굉장히 네네. 얼굴이 부어, 있, 부어 있으셨는데 근데 보통 80세가 넘고 피암 말기면 어, 생존 가능성이 지극히 낮잖아요 0에서 5%? 근데 그 0에서 5%인데 지금 6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기적인가요? 아니면 네. 만드시는 건가요? 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어. 그러니까 사례가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 네, 왜냐하면 어, 80대도 아니고 70대 음. 이상의 이제 연령층에서 만약 네. 항암제를 투여받는다, 폐암에 쓴 항암제, 음. 보통 다섯 번 이내로밖에 못 맞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맞을 때마다 뭐 폐렴이 생긴다든지. 음. 그래서 저희 환자 상담원분도 따님이 오셨는데, 한번 항암, 그냥 검진 받자마자 바로 항암을 시작해서 한번 맞았는데, 폐하, 폐렴이 오신 거예요. 아, 어떤 그래요. 항생제도 듣지 않는 폐렴이 음. 와서, 바로 중환자실. 아, 숨을 선생님. 못 쉬시니까. 음. 돌아가셨어요 한달 안에 이런 식이죠 음. 그럼 뭐두번 맞았다 뇌졸증 네, 네. 세번 맞았다 대상포진 <웃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암제를 알겠네. 근데 뭐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완식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여섯 번 항암을 하셨지만 네. 저희는 조직검사와 동시에 식이요법을 타이트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음. 제가 하는 천연물 네. 어, 보충제 이제 통합요법을 네. 시행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항암하면서도 계속 한 거예요 음. 음, 물론 병원에서는 뭐 그럼 보충제 먹지 마세요 라는 지침을 되게 많이 내려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그거를 실시를 했고 음. 어, 여섯 번 항암 때또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 한번 왔어요 네. 전신부종, 고열, 음. 발열, 발진 다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도도 부어서 막았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항암을 9월 말에 중단을 했고 음. 10월 11월 그두달 사이에 음. 전이 암 간에 한 1.5 음. 폐에도 1.5 우측에 뭐 여기 갈비뼈 밑에 네. 그 다음에 머리뒤에 어떤 낫던 부공만 했던 그런 남아 있던 잔조남들이 12월 초 시티에 싹 사라졌죠 어려요. 근데 이게 에, 물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한 것도 있지만 음 아까 식이요법 말씀하셨고 네, 네. 또 보충제 네. 그럼 이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 거의 아버님이 치료가 되신 거네요? 거네? 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버님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걸까요? 다른 분들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되게 유명한 피제 박사가 얘기한 게 네. Seed and Soil 이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Seed는 씨앗, 암의 네.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Soil은 토양, 음. 내 몸의 환경 그러니까 저는 딱이 이론에 근거해서 음. 제가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니까내 몸의 환경을 토양을 바꿔주면 음. 암세포가 있더라도 네. 싸게 안 튀면 되는 거죠. 음. 책의 6 장에 이제 네. 두경부암 환자 얘기를. 그죠 두경부암이면? 두 머리두. 아. 이렇게 얼굴 쪽에 오는 암을 두경부암. 음. 어, 비소세포 폐암도 어, 생존율 10% 미만이지만 네. 두경부암도 어려운 암이에요. 아.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음. 그거에 딱 맞는 항암제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암 줄기 세포의 발현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데요. 좀 풀어서 다시 네. 암 줄기 세포가 그러니까 암 이렇게 덩어리에 뭐 1cm, 2cm 음. 덩어리에도 여러 가지 성격의 세포가 있는 거야.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암세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암 줄기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책 내용이 음. 책에 말기암 책에 써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 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현재 항암방사. 네. 그러니까 네. 이 항암제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여 한 60에서 80%. 네. 완전 근절이 아니죠. 음, 그러네요. 네, 20에서 40%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수술을 해서 큰 덩어리를 없애고, 네. 나머지 혹시 모를 세포를 항암제를 써서 조금 없애는 거. 이래서 음. 0기, 1기, 2기까지는 치료율이 높은 거예요. 네. 음. 근데 이제 림프절 전이를 타면은 금방 혈액으로 가서 전신 전이가 아, 이루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3기부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네. 전이가 됐다, 전이 된 세포는 주로 암줄기 세포가 발현된 거예요. 음. 어.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암줄기 세포는 항암방사가 듣지를 음. 않아요. 그래서 말기암의 어, 치료율이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어, 1%도 늘,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음. 말기암은 수술이 불가해요 어, 이제 아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어, 병원에서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네. 나서 사후 관리는 어찌 보면 병원이나 의사목보다는 개인과 있는, 가족의 몫이 그렇죠.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식이요법하고 아까 천연물 복합제를 말씀하셨는데 식이요법은 이제 좀더 나중에 듣고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천연물 복합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이게 네, 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방 제제가 많이 있잖아요. 음. 그거는 이제 오천년 뭐 동의보감 네. 이런 이제 전통 처방이죠. 뭐 보증익기탕 음. 뭐 유명한 처방 방제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가감방을 쓰는 게 이제 한방이고. 네. 어, 한방 약제여도 이거는 최신의 이제 유전학, 분자 기전을, 어, 분석해서 네. 그 조직 검사제 보면 그게 나와요. ROS 음. 변이가 있다, 뭐, 크크 네. 변이가 있다. 그러면은 EGFR 변이가 있다. 음. 요즘은 그 너무나 발전됐기 때문에 검사가 그 어. 무슨 암종인지가 싹 나와요. 어. 그러면 EGFR에는 이 변이를 맞는 천연물. 어. 한방 생약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음. 조합해서 천연물 방제를 그렇군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고전적인 한방약하고는 음. 다른 거예요. 그래요. 음. 어. 천연물 요법이라고 어, 이제 미국이나 그런 독일, 음. 중국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요법들은. 그러면 약간 시식이오도 있지만 이 천연물 복합제를 이제 개인에게 맞게 잘 처방을 받아야겠네,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것만 잘. 드시면 우리가 뭐 당뇨처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안전되지 네 그러다가 않게. 이제 없어지겠죠. 어, 없어지기도 네, 하고요. 네네. 어, 그러면 안 걸리니까 가장 좋잖아요. 예방법.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방법도 식이요법. 그렇죠. 또 아까 천연물 복합제도 미리 이렇게 먹으면 좋은 건가요? 네, 좀 음. 음,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요. 암은 그러면은요? 몸이 산성일 때 되게 좋아해요. 산성일 때. 산성인 어. 환경. 네, 염증이 많은 환경. 염증이란 이제 몸이 좀 쪘을 때 염증이 좀 생기죠. 어, 비만도 그렇고 음. 이제 혈액 수치를 보면 그 염증도를 알수 있거든요. 어, 염증.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음. 이제 저체온. 저체온. 네, 체온이 떨어져 있다. 이게 지금 다 암이 와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어, 그러니까 몸이 산성화되고 염증이 염증고, 많고 저체온. 네. 어. 그러면 산성인 걸 어떻게 아냐면 소변 검사를 하시면 소변 PH 검사가 있어요 네. 산성인지 알칼인지 음. 그게 이제 정상이 있는 7.4예요 네. 약 알칼이 네. 근데 이제 암환자 기수가 높은 환자에서 5예요 염증은 때문에. 원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염증은 이제 WBC 백혈구 체크하시면 돼요 어. 백혈구가 WBC가 4에서 10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네. 가장 좋은 건 5.5에서 6.5 음. 가장 정상 저희 아버지는 몇실까요 82세인데 음. 6.5에요 어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건 어디 어디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저는 있어요? 저는 가까운 가정의학과 가서 음. 기본 혈액검사 받으시면 혈액검사로? 나와요 어. 근데 이제 10까지 정상인데 뭐 14다 음.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염증이 어. 심한 거죠 그래요 어. 어. 그 다음에 첫체온은요 저체온을 재보면 되죠 음. 이건 나이가 드신 들을수록 좀 체온이 떨어지나요? 어때요? 그렇죠 음. 약간 암이 걸리기 쉬운 체질 에 체온이 낮아요 추위를 네. 잘 타고 그럼 이 저체온도 식이요법이나 아까 보충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올릴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럼 염증이나 이 몸의 산성도 다, 조직에... 다 조절할 수있 아, 그래서 아까 식이요법하고 네. 이 천연물 복합제가 네. 지금 말씀하 산성, 몸의 산성화 또 몸의 염증, 네. 저체온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때만. 그래서 오. 제가 환경을 딱 바꿔주는 보충제를 쓰니까 음, 암이 저절로 줄어들죠 아, 쉽죠 네. 이 이제 내용이 이제 이두 권의 책에 그렇군요.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음. 있죠 지금 가장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가 하는 이제 루틴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돼지감자하고 각종 그 한약재에서 이제 물을 드시, 주시거든요 네. 아침에 이제 그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요플레를 먹어요. 제 딸에는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음.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오면 녹차 한잔 마시고. 아, 어, 좋은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믹스커피를 먹어요. 이건 <웃음> 안 좋은 거죠. <웃음> 네. 요렇게 해서 제 남들 아침에 루틴이 있는데, 네. 에, 액사님이 매일 아침 이걸 먹으면 암세포에 죽이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게 있는데, 뭘 먹으면 될까요? 지난 5년 동안. 네. 매일 먹은 저의 아침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네. 이제 몽땅 주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몽땅 주스요? 네. 네 몽땅 넣어서 갈아버린다 해서 몽땅 아 주스인데 보통 한 7에서 8가지 네. 사과, 사과. 네, 토마토, 오이, 당근, 파프리카, 네. 양배추, 브로콜리 음. 이렇게 하면 벌써 7가지예요 네. 네. 또 제철로 뭐 샐러리 있으면 샐러리도 넣고 비트도 넣어도 음. 되고 그렇게 기본을 잡고 네. 이거를 양배추나 브로콜리만 살짝 찌고 나머지는 또 갈아요 네. 갈아서 국대접으로 한 대접 국대접으로? 음. 양이 좀 많네요? 음. 네네그 음. 정도로 먹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염으로 조금 간을 하고 음. 저는 유기농 1등급 달걀 네 1번 아. 달걀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하나에서 두개그 다음에 고구마 한 되게 작은 거 하나 네. 이게 저의 루틴이고 이 아침 가 되는 거예 네, 거예요? 녹차. 어, 녹차 녹차나 이제 다양한 차 종류 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몽땅 주스가 지금 네.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환자들이 저랑 이제 상담 예약이 밀려 있으니까 음. 이 몽땅 주스부터 시작을 하시고 오시면 오셔서 하는 얘기가 간암이시고 이식밖에 음. 답이 없는 분인데 네. 정말 그동안은 식욕법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요. 간에 문제가 음. 있지만 근데 이걸 보고 절 해야겠다 딱 했더니 4일 만에 네. 몸에서 나는 독가스가 사라졌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방구가 네. 너무 독한 냄새가 났던 음. 거예요. 4일 만에 약사님 음. 독가스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염증을 없애주죠. 어, 산성화도 그렇고. 그렇죠. 네. 제 얼굴빛을 보고 네. 환자분들이 되게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저보다 좀 나이가 약간 어리신데 네. 피부가 완전 20대 피부신데반들면들 <웃음> 하시고 그냥, <웃음> 원래 음,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요. 진짜로 어. 네. 몽땅 주스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네.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과, 토마토, 네. 오이, 당근, 파프리카 그 다음에 브로콜리하고 양배추, 양배추. 네. 아까 양배추고 브로콜리는 쪄서, 쪄서. 왜그런 네. 거죠? 생으로 먹기가 힘들어요 아, 네. 그래요. 브로콜리 같은 것도 살짝 쪄서 흡수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비율은 어때요? 이거 일곱 까지는 비슷한 비, 비율로. 네, 비슷한 음. 비율로. 집에 다 음. 있는 야채예요. 그렇죠. 네, 특별한 야채도 아니잖아요. 음. 네. 다 일반적인 것들인 네, 일반적인 건데도 음. 이게 지금 색깔별로 지금 다 넣은 거예요, 제가. 아. 음, 색깔 다양한 이 색깔 속에 파이토케미칼이어서 네. 이게 다 항암 성분입니다. 아, 그냥 미소기만 있으면 되네요. 짜가져 그, 너무 간단해요. 네. 찌개 그릇 한 걸로 조금 양이 많긴 한데. 네네. 네, 네. 네. 조금 찌개는 아니고 국그릇, 국그릇. 네, 아, 국그릇. 국그릇 정도 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해보니까 아, 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네. 해본 분만이 알수 있어요 음, 100살까지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많이 사시려면 적어도 암에는 걸리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몽탕 주스가 암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 전반에 어, 다 좋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